슬레이지. 가끔 눈물흘려야 돼. 이거 진짜다. 어. 진짜 아. 진짜 브 2007년쯤에 파란 어, 게임 했어? 아나왕 어, 게임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이제 드디어 2007년 여름이 왔는데요. 여러분 어떠세요? 저번 주에 개콘 봤어요? 오늘은 엑스노2007또 리플 멤버드 세대가 또 2007년에 아주 많은 추억을 쌓았던 세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다시 2007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추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패션 자체를 2007년으로 했어요 어때요? 그때 나이키 에어맥스가 진짜 유행했었거든요? 전, 기억나세요? 파 친! 인파티 진짜 대박 아니요 그리고 폴라로이드도 있었죠 이거는 실제로 2003년에 출시한 폴라로이드입니다 어떻게 되죠 <웃음> 저희 친구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진아! 아, 이많님 안녕하세요.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뭐지, 이거? 뭐지? 이거 뭐야? 아, 이거 디지털 카메라야. 디카. 야, 너 패션 장난 아니다. 너 콩대 가너다 쓸어먹겠어. 아, 오늘 이걸로 포인트를 줬어 이거 자지가 두르는 거야. 약간 좀 화려하지 않아? 그로링게걸인데한청이 없어서 짝까지로 해왔어좀 많이 <웃음> 두리해. 두리두리. 진짜 공실력 같아. 그치? 어! <웃음> 야! <웃음> 아, 뭐. <웃음> 어 영둥아! 왜? F**k my dick! 영둥아 <웃음> <웃음> 너 팬티 뭐야? <웃음> 아, 이게, 이게 무슨 뜻이야? <웃음> 정말 지금 뭐 요즘... 잘 아, 모르겠네. I don't know. 영둥이 <웃음> 팬티 소개해줘. 가지는 힙합의 근본. 동묘에서 2,000원? 아. 2,000원? Uh -huh. oh, I got a gold chain. <웃음> <웃음> Chain. I got too many accessories. w 아, o What's up, bro? h a t s up, o t 요 t o o w a t s a r s 아 o w h a t 어. 아, 네. 너 패션 을 소개해 주겠니? 네, 패션은 뭐 보면 알겠지만 전는적인공치학번 공내생의 느낌이야.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근본은 역시 아, 컨버스지. 컨버스. 그리고 살짝 내려오는 그런 생지 데님에 새깅 팬츠. 어. 요즘에는 잘 입지 어? 않는다는 체크 체크 셔츠. 어. 여기 아까 조금 어, 뭐가 있는데. <웃음> 아무튼 <웃음> 자, 그러면은 자, 여러분. <웃음> 여기서 아, 최고의 공치패션 하나, 아, 둘, 셋 이건 어쩔 수 있어? 아, 영동이? 어. 영동이는 진짜 그때 당시에 힙합 문화를 제대로 이해한 느낌이고 나한테 조끼니 좀 입었어요 아. <웃음> 그리고 미동는 내가 봤을 때그 사이어드 그 포토샵 그 킹밖에 받그 입술만 아, 가리는 거 세, 있잖아 어. 이거 아니야? 이거? 그리고 가끔 눈물을 흘려야 돼 아, 가끔 눈물을 흘려야 돼? 그. 나는 가끔 눈물을 흘려야 돼면 완벽했지? 피크닉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. 티크닉 소품을 가져왔습니다. 네. 티크닉 소품 뭐가져온거뭐어요 지금 저부터 데요 네. 근데 저기 성의 없는 고래밥 새끼부터 고래밥 <웃음> <웃음> 뭐좀 있어요? 저는 이제 고래밥이랑 초코송에 <웃음> 왜 밑에다가 그저 그렇죠? 기 진짜 초코송이를 고래밥도 왜 고래를 또왜 <웃음> 잡았어요. 선생님. 아 잡았어요.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제가 이제 07년도에는 8살이었거든요. 진짜 어리네. When I was 8 고래밥초코성이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뭐죠? 있네요? 여기 안에 슐링그림 아. 있어요? 아 맞아. 이거 맞아, 맞아. 있으면 피크닉 2박 3일 가능했어요, 저는. <웃음> 맞아. 맞아, 맞아. 전 맞아. 맞아. 그것 때문에 이거 가져온 거지. 라 양정훈 씨는요 아, 저는 사실 컨셉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있어요 어때요? 그냥 노만하죠. 솔직히 뭐, 얘기할까요? 뭐, 네. 그냥 네. 17년도가 17년도요? <웃음> 맞아요 그냥, 그냥 대학교 선배 중에도 살짝 찐따같은 사람 지금 이렇게 죽고 다니고아 그래요? 패션을 그래. 돌고 도니까요 맞아요 17년도 때는... 자 그럼 저는 뭐였냐이 사람들이 두균석이 없을 거라 알았어요 그래서 와하아~~ 와하 다리오아 이거는 정말. 의의가 있습니다 당첨에도 그 캐릭터 덮사에 그... 의의했거든요 맞아맞아 맞아, 맞아. 아, 이거 아, 맞아, 저 맞아, 이거 맞아. 있었으면 저칠 7박 8일까지 가능했어요 어, 어 맞네 맞네 조금 썼던 거니까 이야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럼 지금 앉을까요? 네. 이거 어디? 뭐라시나요? 네. 미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어요미주정확 네. 파악하지 못어요 이게 네. 또 공시라도 감성이어히이 생각만 했어요 어? 블루투스 에이, 뭐야 이거? 이거 선이 안, 안 되는데. 어, 이게 선이 없는데 이게 뭐야? 우리 여기 전기 코드 없는데? 네. 블루투스가 뭐지? 아, 파랑 이빨 아니야? 파랑 이빨 어! 지금도 옛날 거 같아요 참... 그럼 네, 옛날 거같은얘 같은 애들이 어, 이제 이타 히프 아니야? 들고 다니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? 아 맞네 <웃음> 어, 이렇게 들고 다니면 힙합이거든요 <웃음> 문과 <웃음> 왜 자꾸 거기로 내리는 거예요? 수고하셨다, 수고하셨다, 수고하셨다. 아니, 아니 이거 이유, 두게네이이가 아, 이거 진짜다. 블투스피커저는야 어. 12시잖아요. 그래서 계속 가서 야! 시야까야 직접 싼 거예요? 우와. 한 시간 자고 마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밥을 천만 올려왔고요. 음. 이게, 이게 메인. 햄, 김, 달걀, 오. 햄, 김, 달걀, 주먹밥. 먹을까? 한 잔까요, 이제? 오케이, 네, 오케이. 앉아, 앉아. 지금 스무살들이 지금 몇년 도서였잖아? 03, 03. 0.3 0.3이네. 그러면 이 문화를 잘 모르겠네. 네. 지금 영둥이 보고 약간 살짝 놀랄 수도 있어. 근데 이게 진짜 보격서이었어 네. 네. 나를... 우린 익숙해. 그때 나빠딱 엄마랑 같이 동대문 갔는데 네. 무서운 형들이 옷 사라고 네. <웃음> 호그킹이 해가지고. 아 진짜? 밀리 오레 밀리 오레어 밀리 오래. 썩어라스 딱 이렇게 하면서 나 신고 일로 신고어 호불호스 호불호스 호어아 이거 완전 이 거네. 이상한 민수는 15,000원에 팔고 먹을까? 야, 이거 근데 좀싱워요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미, 어, 미, 와, 너무 잘했어. 어 머리카락이다. 머리카락이다. 머리카락이다. 머리카락이다. 머리카락이다. 그 내가 일단 아까 찜해 놓은 거 머리카락. 그 이게. 아 우리 힙합하는 동생. 아우. 자이 소감을 힙합으로 얘기해봐요. 어 <웃음> 이름을 찾기 <타기> 시작합니다. 미션. <웃음> 와 언니 요리 요리 되게 잘하잖아. 아 근데 맛있는데? 요리 늘었어요. 우리 라면 먹자. 음. 음. 음 아그혀안 쓰는 데 그래? 선박해. 야 개광장이야 응. 정말? 응 진짜 진짜 백 노랗게 킹카네 아, 이거 나 완전 대박사건 대박사건이란 어... 말이 뭐야 영동아너한국말잘할줄 알아? 예야 yeah. <웃음> 우리 때는 뭐 쩔어 헌다라는 말 아니야 헌다? 와 아, 이거 진짜 아, 개헌다 헌다, 헌다 맛지 와. 우리는 개간지 간지 음, 음, 음. 간지 나네 아 간지 간지 뽀대 나는데 좀? 아 뽀대 너 그거 알아 그거? 해킹송? 아 컴퓨터 누가 해킹했어? 빨리 벗겨주세요 달려달려 고 코딱지송 아닌 사람? 코딱지 <딯지 딯지 딯지> 코딱지 맛있는 코딱지 <코딯지 딴> 코딱지 코딱지 팥죽송 알아 죽죽죽죽 하아지 하아지 팥죽 팥죽 죽 이거 듣고 사람들이 죽어서 이거 저세에 줘요? 맞아요 그 노래 들으면 죽는다고 다 고라져 나 아무리 도안 문서관에서 무서운게 딱좋아 보이였어? 아, 아 무딱 아 딱좋아 딱... 딱 시리즈 나는 010 444 4에서 전화해서 무서운 이야기 주소로 들었는데 오! 오, 맞아 맞아 너수였구나 멋있지? 따다 따 베리 운전입니다 난 베리삼 잡으로 좋아하는 남자한테 고백했네 아바신데 나는 어제 주전자닷컴에서 게임했는데 와우 나 네이버 주니버에서 이제 주, 아 주니버 네이버 <웃음> 니버네이버에서도 그 인기 게임 후레심에했는데너 물론 오냐? 아나 인소 봐. 요즘 바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보고 있거든. 아. 이연이. 큰게 오나? 야, <웃음> 야 근데 진짜 많다버가 어, <웃음> 많지, 많지, 많지 많지. 잘 모르기는 아니. 경동 하나 고래만 왜? 먹어도 돼? 우리 땡기린 찾지 할까? 응 아스도 있나 간데. 아이스 있나? 오오오 <웃음> 있어. 있어? 있어. 이런 아, 뭐. 네. 찾기야, 미로 찾기. 어, 이건 점잇기, 점잇기. <웃음> 한 번에 가는 거가 그거는? <웃음> 아, 점잇기. <저 미끼. 웃음> 와 잠깐만 찾았어 이 노래 모르면 다들 간첩이야 간첩이네모꿈 알지 얘들아 어. 오케이 처음 할게요 나 진짜 피크이온것 같다 그니까 자1 2 3 네모난 침대에 일어 눈을 떠보면 네모난 정문을떠면같은 풍경 네모난 문이열어 네모난 문열네모신문 문이 뭔데 내모난 체크 로 내모난 체크를 내모난 버을 타고 내모난 도로를 지나 내모난 한교로야 한결이야 멘토 하는데 나랑 같이 가면 아 좋아 래퍼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데? 응 나는 나는 이거 항상 급식 시간 때 나는 난 급식 차였거든 급식 차 드리프트 딱 해놓고 다 준비해 놓으면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틀어주셨어. 우리리 아, t 어. 로 어. 아, 어, 네. TV로 우리 아, 로 TV로 음. TV로 t v TV로 TV로 TV로 TV로 네 2007년도쯤에 사랑로 TV로 TV로 t v 했 TV로 TV로 TV로 TV로 TV로 TV로 뽀 v 로 TV로 TV로 TV로 t 고로 TV로 TV로 t 한로 TV로 TV로 TV로 TV로 t v 해 TV로 TV로 TV로 t v 아 t 그로 아니, 나는 나 별명은 게임으로 보는 거구나. 그 앞에서,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짝꿍 여자가 예뻤어가지고, 그때 당시 태권도 다니는 게 멋있어 보여서 괜히 학교 끝날 때쯤 첫날이었는데, 아, 태권도 가기 싫은데, 아, 태권도 가기 싫은데 이러는데 태권도, 태권도 할까 걔 있더라. 아, 진짜? 너무 이득 아니야? 그럼? 그때 이제 그 심사 보고 있었는데, 그냥 오줌이 너무 어려운 거야. 어어, 어. 그 심사 연습하고 있는데, 어. 도저히 내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사범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무서워서... 이러고 있었는데, 힘줘서 해? 이러고 응! 그랬는데, 다부는 앞에서 오줌 쌌어 <웃음> 도복이 또 하얀색이잖아. 어 도복 이렇게 젓는 거 보고 반장님이랑 사범님 딱 둘러 사주신 다음에 다뒤 돌아. <웃음> 다뒤돌고나 어. 어. 거기서 바지 갈아. 근데 그랬어. 그 관심 있던 여자애는 <웃음> 다 받지. 막수사 보고 있니? 너네 그런 거안 했니? 22일 날에는 투투라고 뭐 챙겨주고. 아 200원. 30. 어 200원짜리 두 개를 줬어. 맞아 맞아 맞아 그때는 사귀면 어. 선물로 막 문방구 세트 주고 아 필통 맞아. 주고 그거 맞아, 맞아. 축구 게임 들어있는 필통 맞아 맞아 <웃음> 그거 <그게> 너무 비쌌지 우리야싸가지고 엄마한테 사달안 주는데 내가 친구한테 사주고 그랬어 응진짜 음, 맞아 필통 이 어, 이렇게 팀보라는 필통도 있고 막 필통 두꺼워서 이렇게 여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어 <웃음> 음, 우와, 와 맞다 맞다 맞다 아 진짜 추억이다 2007년 때 첫사랑 나는 막좋아하는 사람 없었는데 만만한 애한테 만우절날 거짓 고백했다가 받아서 사겼어 와.. <웃음> 그런 거 많지. 그래서 쭈쭈 생기고 헤어졌어. 등학교때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.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연애했는데 그때 한한달 살렸나? 뽀고했어뽀고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.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아.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. 중학교 때? 네. 아, 그거 이후로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했지. 부담을 느끼는 거 같아서. 아그 친구가.. 어. 믿어는나 연애해본 적이 없어. 중학교 때는? 안해봤아 그래? 은근 실적 왕따였어 윤따어아은 아니야 예뻐서 그래 맞아 예뻐서 길 큰야 하는거야 나는 그때 문자로 막 사귀었어 응. 팅 없어가지고 팅 달라고 하고 어, 아 맞아 맞아, 맞아. SK이었구나 아, 아, 아, 아. 셀칭은 아, 아리였어 난 아, 아리였어 아니, 정확히는 응. 아리였어 맞아. 문자로 만 사귀고 실제로는 부끄러워서 못 만나고 맞아, 맞아. 문자로 40일 사귀고 문자로 40일 네 헤어지고 와 아, 진짜 맞아. 그게 그게 그거네 온라인 연애였네? 같은 반이었어 어? 뭐야? 부끄러서 말을 못봤 아, 진짜? 그런 거 있지. 그걸 못못 하겠더라. 그래, 나도 나도 초등학교 때. 손잡고 이런 거못 하잖아. 사람일 도 몰랐어? 몰랐지. <웃음> 왜냐면 그때 소문 나면은 진짜 전 세계 놀림감이야. <웃음>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공식 커플이었던 적이 있어. 초등학교 중 때. 누구 누구 사귄다 소문 다 나고. 언더시네마에서 <웃음> 만나기로 해가지고 영화 보러 가기 전에 편지 같은 가 쓰잖아. 사귀다 일치믿 오. 거면? 응. 편지 써서 영화 볼때 어, 손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영화 보고 나서 언제 어, 손잡지 손잡지 하다가 어, 다 끝나고 가자 하면서. 손딱 터치했는데 존나 설렜던데 멋졌어. 야, 다리힘 풀리고 막 오금 저린 게 있거든. 막그 설렐 때 간지럽고. 저는 북한에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야! 누구누구가 너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냥 갑자기 암묵적으로 사귀게 돼. 네. 좋아하게 되지. 그래서. 그리고 공싸라고 하나요? 공유 싸이월드? 아 알아요. 여자친구한테 싸이월드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주면 네. 그 여자친구와 맞게 꾸미는 거야. 네. 커플로. 네. 음, 그런 소소한 연애를 많이 있어. 저는 진짜 남자들 싫어했어요. 여자가 죽었어요? 아니 아니그 그때 당시에는 남자애들이고 하는 여자 괴롭힐 기기였잖아요. 네. 전 그래서 그때 남자 혐오증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애들이 너무 괴롭혀서? 네. 저 진짜, 저 진짜 심했어요. 너를 여... 좋아해가지고. 근데 여자들도 저 괴롭혔어요. 그래서 저 진짜 인류의 혐오증이 왔지만 그 샤이니 못 받을 때는. 아 샤이니 음... 못 받을 수없다 너가 이뻐서 시기 질투를 했네. 나대에서 뭐지? 음... 아유. <웃음> 원더걸스 수학과 천재시대 베이비베이베를 너무 맨날 죽거든. 학교에서 음... <웃음> <높이해서? 웃음> 자 이렇게 2007년을 돌아와봤는데 재밌는데? 재밌어. 지금 너무.. 열거리가 어, 많이 나온다. 맞아요. 어. 오시는 분들도 다 이때쯤 사람이에요.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면 은 댓글에 적어주세요. 맞아, 뭐뭐 있었는지. 어, 맞아. 맞아. 때 어. 땐 뭐가 있었는지 0 7년때땐 뭐가 유행이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, 네, 분명히 댓글로 있을 거란 말이야. 댓글로 분명 분명히 적어주실 거거든. 안녕! <웃음> 아니야. 근0 7년생 어떤 거? 어떻게 해주셨지? 자리스, 아, 아, 아, 어. 자리스 샘! 자리스 어, 샘! OTL! OTL! OTL? 하나, 둘, 셋. 와, 뭐야, 바로 나오네? 왜? 진짜 바로다, 그냥.